이들 보스, 어, 변주, 이거는 자 일단 타이틀을 달아놨으니까 너희들도 감을 잡았겠지. 생략, 생략. 자이 말이 어려워요? 어려워요? 생략, 생략. 너희들은 어떨 때 생략하니? 언어를 구성에 있어서 상대방이 알수 있다고 느낄 때 생략하는 거 아니야? 그냥 본질은 상대방이 알수 있다. 아유, 씨, 예쁘. 하면은 그냥, 아, 욕하는구나. 끝까지 다 하지 않더라도. 뭐, 그 여부를 남기는 욕이 있나요? 그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생략하는데, 여기서 생략은 이제는 딱, 어, 한 가지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주문장에서 생략은. 뭐죠? 반복에 의한 생략이에요. 반복되는 것 생각해 주는 거야그에요 생략은 반복만 있을까요? 생략? 생명의 조건이 여러 번 있는데 반복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될 수 있어요. 주어하고 비동사가. 빨리 설명해봐. 주어, 어떨 때 주어하고 비동사가 생길 테니. 주어하고 비동사가 생길 테니 어? 뭐. 아씨. 부산소를 숲에서, when, as, 뭐, because, as, you, 뭐 이런, 이유 u 조건, 양복, though, although, 이런 거, 뒤에 주어 플러스 비동사가 생길 테니. 그지 많이 했잖아 여기 교과서 내생하는 동안에도 뭐 어디 있어? 생략? 어두개 많은데 주격관계동의사 플러스 비동사 생략 왜그 예정하여 <웃음> 관계동의사 플러스 후이즈 이런 거 생각할 수 있잖아 소이니 뭐? 그렇지 대 네. 어떨 때대시생략 때니 누 가지가 있는데 접속사로 쓰였을 때, 접속사, 음. 아, 쓰면 안되는구 목적으로 쓰인, 목적이 목적으로 쓰였을 때와, 그러 그러니까 목적으로 쓰였을 때 뭐지? 음. 그치, I think t h a t 이런 거. 난 이렇게 생각해요. I think, 뭐, 그녀가 예쁘다고 생각해요. I think that she is a beautiful. 이때 대 생각해도 되죠? I think she is a beautiful. I a l w 이렇게 해도 되죠? 그 생각할 수 이거 게 목적어잖아요. 그러음에또 그러니까 하나는, 목적적관계된의사일 때도 생각해요. 목적어가 아니라 목적적 뭐라고 요 관대일 때도 생각해요. 그렇지목적적관계된의사 생각할 수 있잖아. 이런 거. 이게 다른 아닌데, 일부만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생각할 수 있는 거몇 가지. 그리고요이 방법. 자, 이거 봐봐. 반복돼서 생각해 있는 거. 하나 들어가면 돼. 나의 정치적인 이상한 민주주의야.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 존중받아야 돼. 뭐로서? 개개인으로서 존중받아야 돼. 여기 나오겠네. 하지만, 아무도 우성화되서는안 돼. 뭐. 그냥? 우성화되서는안 돼. 아무도 우성화되서는안 돼. 같은 꼴이잖아요. PP, 저 PP. 앞에 반복되니까 알수 있을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다시 한 번. 나의 정치적인 이상은 뭐가? 민주주의다! 그리고 누구가다 어떻게 해야 된다! 존중되어야 된다! 뭐로써? 개인으로써. 대개인으로써 하지만, 아무도 우상화되어서는 안 된다. 알겠지? 우상화되어서는 안 된다. 아이돌. 아이돌이잖아. 아이돌. 아이돌라이즈 우상화하다. 우상화시키다. 자, 다시 46으로 내려옵니다. 티모 씨는 뭐하다? 그녀의 엄마를 달랐어요. 저, 동사. 그 다음에 뭘 닮았다고요? 엄마를 닮았어요 이렇게. 됐니? 어, 자동차 플러스 전치사 동원에서 뭘로? 자동차그 뭐? 만들었다. 뭐 있어서 인격에 있어요. 그리고 그의 아빠를 닮았어요. 뭐가 생겼된거니 그냥? 당일. 아 생각했지? 반복되니까. 뒤로 왔어요. 이 부분이 그대로 생각한 거. 맞죠? 아빠를 닮았어요. 우리, 우리. 네, 어, 이런 것들을 내가 찾아야 할때그 경계 구조 찾으면 돼요. 아, 이거 같은 구조인가. 에이, 여기는 뭐 없이. 그치? 음. 음. 문장을 볼수 있는 눈이 키워라. 무조 키워야 된다. 자, 생략은 뭐다 여러, 오미션이다.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반복. 반복되는 명사를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 생략해주기도 합니다. 다시 받을 수 있는 것들은 예전에대신한 도우주 설명한 적 있어요. 명사 반복을 피하기 위한 명사 대도우주도 있지만 아예 그냥 생략해 버리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왜 반복되니까 똑같은 말이. 이거 문맥 속에서 알수 있을 때만 생각하는 거야. 내 멋대로 가냐? 어? 어, 규칙을 내맘대로 정하는 게 아니라 규칙이 있고 룰이 있어서 따라야 돼 우리가. 그렇죠? 그런 룰을 하나씩 하나씩 공부하는 거예요. 생략의첫 번째. 방법은 일단 했다. 빨리 지